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요즘 눈썹 문신도 많이 하시고 속눈썹 파마도 되게 많이 하시고 연장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요 아... 네, 왜냐하면 마스크 쓰니까 화장하기 싫잖아요 사람들이 미국의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2분을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화장을 하는 데 사용하고요 월 15,000원 가량의 화장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 양반은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더 많은 돈과 시간을 아름다워지는데 사용하겠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데 말이죠 얼굴 달라지긴 달라지네요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하게 해 주실 겁니까 아우, 저번에는 이제 눈썹 문신 뭐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눈화장 하는 방법 뭐 베이스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최근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또 다시 변장을 해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마스크를 써서 좋았는데 또 화장을 하려니까 화장법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오늘은 화장법도 배워보고 전문가가 쓰는 싸고 좋은 화장품,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눈화장을 먼저 하고 메이크업, 그 바탕, 피부화장은 최대한 늦게 하는 아... 타입이거든요. 응. 그래? 응. 우리는 이거 먼저 뚜드려야 된다고. 그치, 생각하는 그치. 게. 베이스 먼저 아... 하고 순서대로 막 눈썹 그리고 음... 눈화장하고 뭐 이렇게 음... 한다고 하시는데 눈화장부터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볼따구에 붙인 거 저거 잠시 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패드도 살짝 올려놓은 거예요. 그 피부에 수분감을 주기 위해서. 음. 이게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데 캡처하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는 뭘 사용하는지. 토너 패드. 이거는 네. 토너 패드야? 네, 토너 패드예요. 그래서 집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보이시죠? 뚝뚝 떨어져. 이거 볼따구에만 붙이면 돼? 이런데는 안 붙여 안 붙여도, 안 붙여도 돼요. 왜냐면 어. 이거 자체가 워낙 토너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나중에 하고 이걸로 한번 닦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뭔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더마토리 하이포 알레르닉 시카레스큐 거즈 패드. 한국산인데 있다고 이름을 지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 토너를 패드를 이렇게 해놓고 음. 한번 닦아내요. 음. 선생님 보면 이게 지금 꺼끌꺼끌하거든요 음. 여기가 음. 한쪽 꺼끌하고 음. 한쪽은 어, 부드럽고 부드럽지. 그래서 이게 필링도 돼요 음. 음. 왜 예전에 제가 베이스 음. 중요하다고 음. 얘기했을 때도 음. 다 흡수시키고 하라 했잖아요 음. 똑같아요 무조건 다 흡수를 시켜주시고 하셔야 돼 음. 그리고 너무 무거운 에센스 바르는 것보다 메이크업 했을 때는 가벼운 걸로 음. 발라줘야지 화장도 잘 먹고 오래가요 가염 되는 거는 어떻게 하죠 왜 너무 고농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음. 로션이 크림이나 음. 이런 거를 크림 스타일 어, 그런 거를 피해 주시는 게 음. 좋아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스킨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에센스 그냥 로션 바르고 그 다음에 음. 선크림 그리고 베이스가 조금 오래가게 하려면 음. 톤업 베이스 쓰시는 게 좋거든요 톤업 베이스 <웃음> 톤을 업 시켜가지고 베이스를 조금 오래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음. 음. 저는 톤업 메이크업 베이스를 이거 음. 이지아 톤업 베이스로 되게 유명해요 음. 음. 이지아 펜트하우스에다 음. 아. 아. 음. 그 톤업 크림 내가 인터뷰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얼굴을 굉장히 환하게 밝혀줘 근데 이거 쓰니까 피부가 톤도 업이 되면서 이지아 이지아 톤업 이지아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 그럼 뭐라고 써있어? 배? 나인 ]다고? 위시 아 나인 위시 나 쓰는 거어 정말? 나인 위시 쓰고 있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 커버력이 있어야 돼가지고 맞아. 좀 커버력 있는 걸 썼거든요 어. 근데 저는 마스크 쓰고 나서는 이제 좀 촉촉한 걸로 바꿨어요 음, 음. 어. 그래서 겔랑 파운데이션이랑 음. 이 이름은 더 어려워 겔랑 파리로드 루미에르 라이트 디퓨징 파운데이션 제가 이거는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슈어베이스라고 파운데이션 이름이 슈어베이스에요. 어, 이거뭐어디거야어디거야 거야? 한국꺼? 이것도 국내 브랜드. 어? 응. 근데 가격이 나, 괜찮아요. 여기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광고성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오늘 영상은 청담동 최고의 아티스트 임원정님이 직접 메이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매 방법은 오시아 씨가 직접 쿠팡을 검색하면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더 저렴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근데 자기는 이 슈어베이스를 그냥 한 가지로 써? 아니면 두 가지 섞어서 써? 저는 그래서 이거를 두개 섞은 거예요. 아, 얘가 밝은 거고 얘가 어. 살짝 노랗게 도는 거여가지고 음. 발 섞은 거예요, 일부러. 음. 섞어서 쓰는 게 아무래도 색깔 조합도 훨씬 더잘 되고 오래 가고 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메이크업 할때 베이스 바탕을 되게 얇게 하거든요? 음. 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브러쉬를 사용해요. 음. 나도 브러쉬 사용해요. 음. 브러쉬로 하면 좀더 피부 표현이 얇게 돼요. 얇고 밀착도 확 되고. 근데 초보자분들은 브러쉬 사용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결 자국도 많이 나고 이게 힘 조절을 약하게 해야 돼요. 음. 세게 하면 이게 결대로 이렇게 딱 나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스펀지를 한판 두드려야지 뭐. 응, 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 결 나도 그냥 어차피 스펀지로 한번더 두들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브러쉬 사용하고 스펀지로 두들기면 베이스가 조금 더 얇고 밀착이 딱 돼가지고 피부 표현이 좀더 오래가죠 화장이 그리고 마스크 썼을 때 화장하고 이렇게 벗잖아요 그러면 자국이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정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시분도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가지고 있는 쿠션 같은 거 있죠 음. 쿠션으로 그냥 바로 쿠션을 눌러서 두들기지 마시고 누른 다음에 손등에 최대한 많이 덜어 준 다음에 두들겨 주시는 게 훨씬 수정이 편하거든요 음. 음. 왜냐면 이렇게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을 더 많이 올려버리면 더 지저분해져요 음. 그리고 마스크 썼을 때는 그래도 파우더를 살짝 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음. 안 누르면 얘가 금방 벗겨져요. 음. 밀린다고 해야죠. 저는 이거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겔랑 구슬 아, 파우더. 이거? 응. 진짜 잘 쓰는. 전 진짜 잘 써요. 음. 이게 살짝 고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하이라이트 역할도 해줘가지고 음. 저는 건조하신 분들은 파우더 안 하면 그냥 이걸로 한 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줘요. 제가 왜 눈썹은 나중에 그리라고 했었죠, 아이라인 길이랑 맞춰야. 되죠? 맞아요.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길이할지 모르면서 눈썹 먼저 그리면 안 된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붕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지붕은 너무 중요하죠. 음, 이걸 잘 되는 음, 솔직히 메이크업은 눈썹이, 눈썹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응. 피부 메이크업도 중요하긴 한데 눈썹이 사람이 얼굴 딱 봤을 때 눈썹 모양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확 바뀌거든요 응. 응.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 보면 근육이 살짝 다르잖아요 응. 응.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썹 그릴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눈썹 어, 균형 맞추는 거 그래서 우선은 눈썹 그릴 때 앞머리를 먼저 맞춰주시는 게 훨씬 그리기가 쉬워요 응. 응. 응. 응. 앞머리. 응. 앞머리, 이 머리 아닙니다 눈썹 앞머리입니다 눈썹 앞머리입니다. <웃음> 눈썹 앞머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눈썹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눈썹 마스카라로 그냥 한번 쓱 칠하면 음. 되는데 눈썹 털이 많이 연하시고 눈썹을 그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로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섀도우로 한번 색칠을 해주시고 펜슬로 음.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음. 섀도우 저는 헤라 이거 디오 섀도우거든요. 네, 제가 안에 부분을 제일 많이 썼어요. 이 가운데를 <웃음> 정말로. 그래서 이 칼라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색칠해주세요. 내 눈썹 가지고 있는 형태를 색칠을 해준 다음에 눈썹 펜슬로. 앞에는 조금 더 연한 컬러로 발라주시고 음. 뒤쪽은 조금 더 진한 걸로 음. 응. 그게 무슨 번호가 있어요? <웃음> 번호가 있어요 응. 다 번호가 있고 이게 눈썹을 저는 왜두 가지 컬러로 섞어서 쓰면 많은 분들이 진한 거를 먼저 선호하시거든요 왜냐면 요 거기 백화점에서 이거를 추천을 해줘요 음. 진한 거를 음. 근데 눈썹 그릴 때는 기억해 주셔야 될게내 모발보다 한 톤에서 두톤 정도 밝은 컬러를 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음.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그리잖아요 그럼 이손힘 빼는 조절을 못 하세요 음. 음. 근데 모든 메이크업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강약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음. 그래서 눈썹도 약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밝은 칼라로 사용해 주시는 걸전 추천해드리죠 번호 도 알려주세요 번호가 이게 7번이랑 2번이에요 쉬에무라 어, 어, 근데 쉬에무라 이제 철수 한대요 그리고 눈썹 그릴 때 보통 보면 <웃음> 이 조그만 거울을 들고 이렇게 그리세요 음. 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고 큰 거울 보면서 균형을 음, 음, 맞춰주면서 그리는 게 음. 훨씬 더 예쁘게 그려져요 그래서 앞머리는 밝은 칼라로 음. 색칠해주고 뒤쪽은 어두운 칼라로 이용해서 눈썹 그리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해보니. 감독님? 예전에 해보니까 <웃음> 아 맞아 맞아 해보셨지 <웃음> 눈썹이 얼마나 그리기 아, 힘든데 그 강약조절이라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오시아 씨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도전했던 영상인데요 아직 안 보신 분꼭 이거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는 박장에서 포복절도하는 영상입니다. 나를 망같은. <웃음> 어, 나 그때 그거 영상 보고 선생님 표정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아, 요즘에는 마스크 끼니까 정말 틴트예요. 음, 틴트 발라요. 머지라는 브랜드거든요. 이거 진짜 안 지워져요. <웃음> 정말 안 좋아져. 한국 브랜드 올리브영에 어. 팔아요. 어. 응. 머즈? 머지, 머지. 응.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덜묻어 나오게 하려고 하면 이제 픽, 픽서를 뿌려야죠. 음, 픽서. <웃음> <웃음> 있는데도 생각이 안 나서 못 뿌리고. <웃음> 픽서를 뿌려주는 게 제일 음. 큰 장점이에요. 맞아. 마무리예요, 이게. 어. 마스크 썼을 때는 이거 필수네 진짜 어 필수 음. 그게 뭐라고? 필수. 픽서 그, 그 화장을 고이, 고정시켜주는, 고정시켜주는 거 네. 이걸 뿌리면 덜 묻어 나와요 우리가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답답하긴 했지만 마스크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 반을 가리고 다니니까 자신감도 생겼었고요 아무튼 여성여러분 특히 중년분들 마스크 벗기가 이제는 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울건 없어요 오늘 배운 화장법으로 변장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좀더 필요한 화장법과 변장을 위한 화장품 추천 2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